아니 속미 나떨어면 어떡해.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목소리> 아 그러면 보드 들어야 되나? 아 좋아 좋아 지금 지금 멈춰야 돼 멈추고 시작해야 돼 오케이. 혹시 모드 앰프를 원하시나요? 얼나 많은 것 같은데? 다 증상 하줄텐 되는데 소금이요, 감기 힘드나? 하나 아, 이상만 끊자. 어, 큰피큰 사나, 피피피. 왜안 죽었지? 이게? 라스트 아, 필이요. 진짜 필이다 이거. 어시한 뜨면 사기. 툴폭 하는 거야 이거? 폭이 기었으면 2층에 깎겠다 나였으면. 어, 없는 음, 음. 그 같은데. 아이사.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 소리 차이 때문에 오히려 이제 한 번씩 그 강한 파열음이 듣고 싶어서 들때도 있거든요 저는 모드는 기능 편한데 그앰프가좀 결이 다르잖아요 모드랑 기본이랑 거기 안 들어 아,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큰 재난 걸. 이게 빨렸네? 어, 내네명총 아프다. 그럼 단디 박아야겠다. 큰버 봤을 텐데? 그는 아니대요. 저 11월 월드컵이죠. 카타르 월드컵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레스길 이게 맞춰, 맞춰서 맞 하는 재밌지. 톡안 하면서. 처음에 기둥빙은 딱 3개로 만들어주고 기드전만한 개다 아 백핑 <목소리> 오, 네. <목소리> 맨. 대캠은 폭으로 좀 많이 먹어야 된대 빡띠릴스로 아니 폭이 이렇게 날라왔구나 나 원컴 안날줄 알았는데 축구 좋아하냐고요? 축구에 미쳤어, 네 옛날에.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웃음> 그 정도로 좋아했었죠. 특히 지성영 시절에는 난리났었지. 그리고 흥민이 한창이지 유망주 그 저기 함부르크 시절부터 봤거든요. 흥민이 딱 데뷔할 때부터. 요즘에는 솔직히 예전보다 좀 덜하긴 하지.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축구가 좀 잘해야 재밌는데. 저도 제가 요새 최근에 축구를 잘안 하다 보니까 축구를 할때 축구를 보면 재밌었는데 집중해서 큐좀 합시다니? 와 날카롭다 스캠이 오네 어 탄퇴노 아! 팀스워아 이거 봐 이게 1대1 마무리가 안돼 쇼탄이 안 꽂히나? 에? 누..누..누가 누가 조용히 하래요? 제가? 제가 그랬어요? 어, 아야 떠, 아야 조용히 하란 요습니다 채팅창은 떠들라고 있는가? 너무 좋은데?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방금 좀 솔직히 피곤해갖고 커피를 좀 많이 마셨거든요. 살짝 과 텐션 효과, 여기서 이제 텐션 한 1, 2만 낮춰야 돼. 나이번에리빙안가는데 아왜 자꾸 하나 잡고 그 다음이 안될까 뭔가 좀 꼬이네 한 명을 빨리 못 잡아서 그래 이게 습관이 무서운게 이 사람을 빨리 잡고 뒷사람을 생각을 하니까 어이 사람만 생각해야겠다 신기한 게 사람이 30발 있을 때는 핵샷이 그렇게 잘안 터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진짜 본인이 한 10발 정도 남았다. 내가 이데 10발로 상대방을 죽여야 돼. 그러면 그때 이제 막 집중력이 터지거든요? 10발 안에 잡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원래 30발일 때도 그렇게 써야 되는데. 방석을 좀 땡겨. 나뭐 오키 고고 하시길래 지인 분 아니신가? 그래 뭐할거다 해주시던데. 지금 맞자 차세비에서 스텝이 좀 과호흡이야 과호흡. 물버버린다. <웃음>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요번에 자, 자주 쓰는 후핑 가겠습니다 자 이동 쪽에 막 쳐놓고 이거 들어가야 되는데 자, 들어가자 와, 비충돌. 꼭지왕 어시. 아, 왼쪽부터 쏠걸. 하, 아, 하, 하필 왜또두 명이냐. <웃음> 1킬 사합이 안 되네, 진짜. 긴다 먹었는데. 방금 제가 꼭지왕 잡았으면은, 등 돌리고 있는 형도 바로 잡았을 건데. 어 그다음에 그분이요 확실히 잘하죠 다들 차시 좋아서 지금 막 대량 캐리 안 된다. <웃음> 오랩방향 리아요.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계속 공격 많이 싸네 요형 나만 남기는게 아니고 형이 남는거예요 지하를 가면 안되지 모딸? 추천 누나 있다? 오 지금 포함 맞았다 아 진짜 단층만 제발 단층만 저를 안 썼으면 아에드블럼 감사합니다 레팬 아, 코타임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뭔 소리지 여집인가 쿵쿵쿵 소리 난데 엄청 크게 이거 혹시 마이크가 들어왔어요 소리 새벽에 떠들어서인가 몰라 저때인지 저 모르겠는데 쿵쿵거리네 들렸어요 방금 아니 뭐 새벽에 망치질한 소리가 이거 빨리 그래요. 아, 새벽에 막 떠들어서 그래. 진짜로 ASMR 해야 되나? 방음이 잘안 돼가지고... 아, 이패 하였습니다. 아, 갑자기 조기 축되는데 옆집 쪼들여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문제는 어디서 쿵쿵대지 모르겠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나잇샷 소량님 하요아 중간 나오나? 최대한 접기. 조용히 말하고 목소리 마이크 좀 키워야겠는데 총이 나다름 어떻게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나이 미션, 아이 숨이 습니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터터가 됩니다. 오늘 로 같은데? 아무도 가자. 군이 승리하였습니다. 근데 언제에서 또들었을까 일단 여러분, 시간이 시간인 만큼 조용조용 얘기하겠습니다. 너무 크게 얘기하면 안될것 같아. 이제 이시간대 소통은 어떻게 총을 뭐야 무슨 일이고 뭐야 다 설컷이 됐어? 와씨 중... 위기다요 기간지럽다고요? 이, 이 정도 어때? 이 정도? 아비 미션 실패. 어 어렵다. 어 지금 제욕한다 소금이야. 이거는 삥이 없어서 큰일 는데 그래, 이가일 났다. 이잡 빨리 어어 피가 있더라 이거는 빠르게 적배돌아서 킬킬 힐은 아닌데... 먹으면 그래도... 시킬했다 그죠? 아 제발 안돼 나이스 어 이거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아 그러니까 원래 올해 안에 이사를 계획을 했는데 올해 안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다 방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